안녕하세요 이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요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가로본능 스마트폰 LG 윙입니다 LG에서 참 오래간만에 기존의 스마트폰의 틀을 깬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LG 윙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지만 옆으로 살짝 열게 되면 빠밤 가로 본능 옛날 핸드폰이 생각이 나죠 기존의 다른 V시리즈나 벨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듀얼 모니터,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출시됐었다면 를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하나 일체형의 듀얼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요 우선 언박싱과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2주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사용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아, 이렇게 빛나네요 이쁘다 스마트폰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게감이 확실히 있네요 스와이블 모드 짐벌 모션 카메라 172.7mm 노치레스 OLED 풀비전의 듀얼 레코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어폰과 나머지는 차지 제품들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들어있겠죠? 어 설명서가 아니네 뭐야 케이스 투명 케이스가 아니야? 투명 케이스 넣어주는 거는 봤는데 이렇게 색깔 달린 케이스 넣어주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케이스 색깔이 너무 이쁜데? 이번에 이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액정보고필름 자 이게 본품입니다 오! 색깔 이쁜데? 생각보다 진짜 이쁘다 엄청 고급스럽네? 와 신세계다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웃음> 열 생각을 하냐 뒤에는 더덧덧덧덧덧덧덧덧 디자인이 신경을 쓴게 많이 보입니다 일단 첫인상이 매우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제품 디테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컬러가 정말 예뻐요 그냥 그 자체도 저는 솔직히 취향저격입니다 보통 저는 무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유광은 좀 되게 고급져 보여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꺼내자마자 와 근데 이게 케이스를 붙이게 되면은 스티커로 붙이고 떼고 하다보니까 한번 붙이면은 이 이쁜 컬러를 다시는 볼 수가 없다는 점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어요 자 스마트폰의 우측을 보시면은 볼륨키와 홈 버튼이 있고요 위편을 보시면은 카메라가 튀어나올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아래쪽 면에는 C타입 단자,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카메라 세대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을 살펴봤을 때확 달라진 점이 일단 몇 가지 있어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빼고 있을 때 그래도 LG만큼은 유지해줬던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포함되어 있던 LG 검은색 이어폰이 C타입 이어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6.8인치 FHD OLED 디스플레이고요. 열었을 때 하단부는 3.9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AP는 스냅드래곤 765G, 램은 8GB, 용량은 128GB고요. 배터리는 4000mAh입니다. 방수는 IP54 등급이고요. 25W 고속 충전과 12W, 무선충전을 지원하고 무게는 260g입니다. 조금 더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마지막에 무게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무거운 편이에요 하지만 듀얼 스크린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다른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ap는 스냅드래곤 765g를 탑재해 가지고요 완전 상위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 한편에 속하는 ap 칩을 활용했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도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정말 고사양의 원신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컴퓨터나 뭐 이런 데서 멀티를 지원하는 엄청난 고사양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발열 문제는 있었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다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잘 돌아갔어요 물론 발열이 있을 뿐 원신도 전혀 끊김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 밖에도 게임 플레이를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다크맵 모드라던가 이거 보시면은 아주 지금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가지고 잘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 어두운 암형 부분이 감마가 조금씩 밝아지는 거를 알수 있죠 이제 어두운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 이 모드를 켜게 되면은 조금 더 밝게 피사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끔 해주는 모드에요 이거는 LG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던건데 이거를 이 윙에도 탑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모니터가 두개인 만큼 멀티태스킹에 정말 적합하게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이 위에다가는 영상이나 혹은 컨텐츠를 띄워놓고 아래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거나 서치를 한다거나 그런 멀티태스킹이 정말 특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핸드폰이었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볼수 있는 기능은 웨일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지만 아직 로컬 유튜브 어플 자체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외에도 다양한 어플들에서 아직까지 이 스위블 액정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 지원되는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사진 작업을 하신다거나 핸드폰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한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실사용 2주 동안 이걸 메인폰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일단 긍정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기존 V 시리즈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쓸 때도 이렇게 열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항상 평상시에도 책을 보고 있는 듯한 묵직한 감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이 이번 이윈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처럼 활용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다 카톡이 온다 할 때만 딱 돌려가지고 영상은 그대로 재생이 되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쪽으로 문자를 답장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다시 돌려서 일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게 뭐랄까 편했어요 그냥 스마트폰인데 필요할 때만 이 기능이 있는 거야 덤이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카메라인데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후속작에서 카메라 컨텐츠만 중점적으로 완전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린 것만 갖고서 별점을 매긴다면 3 5가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후속작품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카메라 기능이에요 얘가 이렇게 짐벌 기능이 있는데 이게 또 끝판왕입니다 3.5 플러스 알파로 이번 영상 이번 LG윙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LG윙 후속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LG윙 리뷰 컨텐츠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몇점 정도를 드릴 것 같네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